안녕하세요. 저는 에어비앤비의 엔지니어로 있는 박호준이라고 합니다.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금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음 우버 에어비앤비가 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을 뽑고 있거든요. 선두 기술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봐요 어, 제일 나빴을 때가 제가 51명 중에 4 8등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약간 영포구포자 네 가능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을 받지만 굉장히 적은 시간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네시면은 퇴근을 해요. 제 급여는 만 불입니다.